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더뉴 카니발 전자식 기어봉 튜닝입니다 실내 분위기 변화를 꾀하고자 전자식 기어봉으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순정 기어봉의 모습으로 모난 곳 없이 보편적인 취향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매우 심심합니다 준비한 제품은 UPS 기어봉 EGS-003 l t 쇼 숏버전입니다 기어봉 하단에 화려한 무드 등이 들어오는 제품으로 기어봉 상단 비상등 버튼 생성과 더불어 후진 시 비상등 점등 기능을 지원합니다 만약 클래식하고 단정한 외관을 희망할 경우 동일한 디자인의 무드등이 제외된 EGS-003 FL을 추천합니다 기어봉의 전원을 비롯해 각종 기능을 부여해줄 모듈은 차후 센터 콘솔 탈부착 시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커넥터를 이용해 잭 바이잭 방식으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슈퍼절인 만큼 슈퍼터도 전용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어봉을 비롯해 부츠와 센터 콘솔 어셈블리를 모두 탈거합니다 카니발은 콘솔 탈거를 위한 공간 제약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시프터 메커니즘을 탈거하고요 시프터를 전용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기어봉 기상등 버튼 활성화를 위한 배선 작업을 진행 후 탈거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신기배선은 면테이프로 감싸 잡소리를 방지해주었고요 탈거 역선 조립을 시작합니다. UPS 기어봉을 장착하고 요 전원을 인가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비상등 버튼을 비롯해 후진시 비상등 점등도 잘 작동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모니와 함께 감각적인 하단 무드등이 눈길을 끄네요. 유선용으로 디자인된 기어봉인 만큼 그립감도 매우 훌륭합니다 후진시 점등되는 비상등 기능의 경우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미리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기어봉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상 더뉴 카니발 전자식 기어봉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